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오염수가 약한 115만 톤 가량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관료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물을 대량으로 바다에 방류한 것에 대해 후쿠시마 현지의 어민들조차도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IAEA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IAEA와 미국, 영국 등 전문가 13명이 후쿠시마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만든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방사성 물질 제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공고한바 있기에 이번에 우리 정부가 IAEA 총회에서 밝힌 반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런데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런 주장에 반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나라의 당연하고 근거 있는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될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IAEA의 공고대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과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호씬탈여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